지금 iosd 팔자마서좀 0.05원 올랐는데 솔로케어를 사버렸어요 마이너스 10% 아. 하락률 20%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확인을 해봤는데 5 2만5천원 25,000원 플러스인 상태입니다 어, 두분 트레이딩 관련된 그 경험을 좀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그동안 트레이딩을 해봤을 텐데 일단은 한 번씩 트레이딩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수익은 어땠는지 한번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저는 대학생 때부터 좀 하긴 했는데요 뭐 해수를 치면은 한, 한 5년 정도 됐겠네요 근데 뭐 열심히 한건 아니고요 하다 하다 하다 하다 안안 이렇게 해서. 결과적으로는 많이 벌지는 못하고, 요 약간, 용돈벌이 정도 한정도 네. 작년에 응. 조금, 그냥 사놓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작면이그면좀그러데 이거, 그러면, 이거, 그러면, 그러면, 그러면, 그러만원러0 그러면, 2 0 0만 원대 팔았어요. 와우 단 업비트 보면은 맨날 갑자기 이유 없이 오르트 아, 네. 그거 자꾸 팔고 어. 나도 한번 탈쓰있올까 <웃음> 현재는 그러면 두분다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현재 지금? 아빠 가지고 트레이딩을 시간 없나? 지금은 디파이 지금. 디파이? 디파이에 대한 것. 메이커다운 아, 약간 있고요 앞으로 강의 뭐회복되나 하면은 전처럼 투자를 할 의향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장기적으로 조금 더 수익률을 더 낼려면은 트레이딩을 하긴 해야 될것 같은데 공부할 시간이 없 어떻게 지이 소위 말하는 워렌 버핏식 투자와 그스윙매매라고하잖아요한 네. 뭐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그런 걸좀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. 네. 기자들 두 분을 데리고 어, 트레이더로 한번 키워보는게 어떨까 이 프로젝트를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살짝 귀띵을 주기는 지금부터 우리가 트레이딩 교육을 시작해서 어, 실제로 수익이 나는 트레이더로 만드는 게 일단은 이번 프로젝트였요 교육을 기반으로 이제 두 분이 실전 매매를 해서 결과를 토대로 두 분이 대결하는 보상과 처벌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은 아직 마련이 되진 않았지만 좀그 영상 만들어 가면서 자체 그 협의하기로. 어.. 수학하는 것 같아 어. <웃음> <웃음> 이부는 실전이지 이어봐야 사람이 어. 좀 깨닫는 게 있을 거 아닌가요? 서로 부딪혀보겠다 운이 좋기 때문에 <웃음> <웃음> 피어놓친 매매법도 자연의 법칙에서 온 거잖아 자연은 우연입니다뭐 <웃음> 예전에 잠깐 배웠던 게 있어서 다 이제.. 기억이 나는데요. 경험의 차이가 크잖아요. 그 부분에서는 어 제가 했다 안 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음 계속 연습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뭐 일단 모르는 부분은 리트님한테 좀 물어봐야겠죠. 저는 뭐 차티스트가 아니니까요. 약간 펀더메타 쪽 부분을 좀 섞어서 하지 않을까. 아 둘이 대회한다? 뭐 자신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 경쟁을 시작했으면 이겨야죠 음. 자 이기겠습니다. 죄송하지만 제가 이기겠습니다. 리플을 매수를 했거든요. 저밤에 자기 전에 근데 다 떨어지고 있어서 이거는 저의 탓이 아니고 그냥, 그냥 다 떨어져서 그런 거라서 40만원대 회복할 때까지라도 존버할 겁니다.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되게 많이 올랐어요. 제가 수익을 좀 보고 있고요. 지금 안 오른 것 중에 하나가 왁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좀 담가놓고 있는데, 약간의 수익이 나고 있어서 총5 5 8288원, 5 8 0 0 0원 정도 지금 수익 보고 있네요.